내 주변에는 요 남자가 끊이지 않는 사람, 여자가 끊이지 않는 사람, 연애고수들이 상당히 많죠.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 의견이 분명해요. 그러면서 배려심이 강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거하고 자기 의견이 분명한 거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을 해요 하지만 상대방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지체 없이 배려를 하면서 자기의 매력을 어필하는 스타일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는 배려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이미 내가 내 주장을 정확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연애를 잘 못하는 분들은 겉으로 볼땐 성격이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가끔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의견이 상충되면 무조건 상대방 의견에 잘 따라주기는 하는데 그걸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늘 뭔가 미안하게 되고 자신은 상대방에게 배려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궁극적으로는 처음부터 무조건 상대방에게 따라줬던 분들은요 그걸 참지 못해요 누르는데도 한도가 있어서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고 그걸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연애를 잘하는 분들은요 또 사람을 되게 빠르게 캐치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죠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상대방의 말투나 스타일, 표정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캐치되면서 존대를 해야 될지, 편하게 반말을 해야 될지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빠르게 적용해서 활용하죠 그래서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도 더 재밌게 느껴질 거고요. 어떤 상대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대처 능력이 탁월해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재미를 느낄 수도 있으면서 마음도 편안하게 유지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의 니즈가 뭔지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 있죠. 되게 포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할때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오늘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 빨리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연애를 못하는 분들은 내가 준비한 것들을 다 오늘 보여주고 가겠다 이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하거든요 오늘 준비한 데이트를 끝까지 다 이어갔다면 자기 스스로는 뿌듯해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다음번에 이 사람하고 다시 데이트할 때 오늘의 기억이 떠오르겠죠 분위기 파악을 되게 잘해요 밤인지 낮인지 혹은 장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같이 있던 순간들을 떠올려봤을 때 모든 장면들이 다 로맨틱하게 추억으로 담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아침에 이 사람과 모닝키스를 늦은 새벽엔 진하고 열정적인 딥키스가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킨십을 할 때도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리드를 잘해 나가는 것도 능력인데요. 본인이 스킨십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상대방이 어색해할 틈을 주지 않고 정광석과 같이 그 스킨십을 성사시키죠. 그 스킨십이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저항하지 않을 거고요. 혹시 어색한 분위기에서 스킨십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을 만큼의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이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배려를 준비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잘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 대화를 잘 이끌어 간다는 부분은 말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대화를 잘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오고 가는 대화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대화를 잘 이끌어 가거나 잘 들어주면 상대방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겠죠 공통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이런 추임새만 가지고도 상대방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특징은요 자신의 강점이 뭔지 알고 있고요 자신의 약점이 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잘하는 사람의 사실은 가장 도드라진 특징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단점은 잘 감추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건 사실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룰이고요. 연애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감정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단점도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장점을 극대화하면 좋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표현했을 경우에 상대방으로 알고 좀 재수 없는 느낌을 받게 할 수도 있고요.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단점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강점은 적당. 한 선에서 매력 어필로 활용해 주는 게 좋고 약점은 철두철미하게 숨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놓고 본인 스스로는 그 단점을 인정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점을 활용하면 상대방은요 내 단점에 대해서 무언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거고요 나도 상대방을 의지하면서 상대방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 될수 있다는 거죠 내 단점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단점을 알고 있는 내 상대방은요. 내가 그것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채워가면서 그 상대방도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내 상대방의 노력에 대해서 나는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두 사람의 연애는 더 오랫동안 잘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이 경우들 외에도 연애를 잘하는 분들은 나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함께 있는 순간에는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든가 데이트를 하고 나서 여운이 길게 남아서 다음번 데이트까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다면 분명히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아마 이런 느낌들을 누군가 지금 나한테 주고 있다면 그분은 아마 연애를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겠죠.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내 점수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